섬호 찍으면서 한두 번 잡아 봤네 티는 나네 네. <웃음> 지금 우리가 쓰는 게 7번 아이언이에요 네. 골프채가 14개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간 길이 아... 가장 기본채예요 이게 조금 더긴 걸로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일단 시작은 7번으로 하는 게 좋은 게 6번이나 5번이 더큰 채예요 8번이나 9번이 숫자는 큰데 골프에서는 더 작은 채예요 더큰 채로 가면은 우리는 자세 잡기는 편한데 공이 안떠 채가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이 페이스면이 걸 로프트라고 불러요 채가 각도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 5번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키가 크니까 그렇게 자세 잡기는 편한데 공이 안떠 자,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 네. 그립 잡는 것부터 네. 알려드릴게요 보면은 채가 바닥 부분이 여기 이렇게 있죠 네. 그렇죠. 여기가 공이 맞는 부분이에요. 반대쪽으로 돌려서 보면은 여기가 공이 맞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페이스라고 불러. 클럽 페이스. 그래서 항상 내가 칠 공이 여기 있으면은 페이스를 뒤에다 갖다 대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여기서 이렇게 오면서 공이 맞을 수가 있겠죠. 페이스 부분에.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채를 땅에 내려놔야 되는데 이 바닥 부분이 땅에 닿게 채를 내려놓으면은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채가 기울어요. 이거를 라이각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뭐 브랜드마다 모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6 0도예요 네. 그래서 채를 놓을 때는 항상 잡기 전에 60도로 이 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잡는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여기다가 60도를, 얼추 60도를 만들어 놓고 자, 너무 가까우니까 조금만 떨어지시고. 볼을 칠때 가장 중요한 손가락이 있어요. 왼손에 하나, 두 개, 세 개. 여기로 먼저 아래서 잡아주고. 이렇게. 그럼 클럽이 딱 잡히죠. 여기에. 엄지가 이 위에 올라오면 돼요, 이렇게. 그랬으면은, 여기가 살짝 뜨죠? 일부러 뜨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는. 여기에 오른손 새끼손가락 있죠? 그게 이틈 사이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잡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의 근력이랑 그 사람의 뭐손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거. 이렇게. 아, 이게 겹치는 부분이 없어. 이걸 우리가 베이스볼 그립이라고 불러요 야구 빠다 잡듯이 이거는 미취학 가동 혹은 힘이 정말 없으신 분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방금 한거 이렇게 틈 사이에 끼는 거 이렇게 잡는 거 이거를 오버래핑이라고 불러요 덮는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일반적인 석인 남성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요걸 때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깜찍 끼는 거예요 한 손가락 이걸 인터루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여성분들 힘이 좀 없으신 여성분들 여성분들 중에서도 힘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잡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 그립 잡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손도 크고, 24 사이즈 손도 크고, 힘도 있고, 쓰러지고 당기진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오버랩핑 몸을 완전히 일자로 탔죠자 팔은 몸 아래로 툭떨어뜨려 놓으시고 그렇죠. 자, 그랬으면 이제 자세를 잡아볼 건데 우린 지금 너무 가깝기는 해요. 조금만 멀어지고 양팔을 몸 앞으로 살짝 펴보세요.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허리, 등이두 군데를 꼿꼿이 피고 그렇죠. 허리는 조금만 더 빼도 되고 등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네. 되게 어려워요, 이거. 허리에 힘 빼고 등에 힘 주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등에 힘좀허리힘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그래서 굳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양발은 어깨 넓이 그렇죠. 우리 한때 이거 되게 유행했었죠. 배꼽 인사 쓰러지세요. <웃음> 배꼽 인사 엉덩이 빼지 말고, 그럼 체가 자연스럽게 땅에 닿죠. 이러면 돼, <웃음> 이러면 돼. 네 약간 체중이 살짝 앞에 있어야 돼. 한 60%, 40% 느낌으로 살짝 앞에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몸을 일자로 꼿꼿이 핀 상태에서 팔은 이렇게 체를 잡고 있고, 상체가 체가 땅에 닿을 때까지 상체를 앞으로 숙여요 그 상태에서 무릎 살짝 굽히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몸이 앞쪽으로 살짝 쏠려 스쿼트 아니에요 절대 스쿼트 느낌 나면 안 돼요 스쿼트는 무릎을 고정시켜놓고 엉덩이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주저앉는 거잖아요 골프는 반대예요 엉덩이를 고정시켜놓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무릎을 살짝 내미는 거예요 양발은 11자 최대한 좀만 더 넓게 본인 어깨가 이것보다 넓어요 이러려고 운동했잖아 어깨 넓으려고 근데 왜 이렇게 본인 어깨로 과소평가해요? 몸 일자로 꼿꼿하게 펴고 팔 양팔 펴서 모아놓고 자 앞으로 숙이세요 그렇지 이렇게 이게 기본 준비 자세인 어드레스인데 이때 양팔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펴져 있어야 되고 여긴 좀만 빼고 오리궁댕이 하면 안 돼요 오리궁댕이 안돼 이게 오리궁대기가 자동으로 되는 건 상관없는데 가끔씩 여기서 이렇게 억지로 빼는 사람들이 있어 아. 절대 안 돼요 이거 자힙 고정시켜놓은 상태에서 상체 앞으로 숙이고 쓰러져도 되니까 숙여요 잡아줄게 쓰러지면은 오케이 됐어 지금이야 이거예요 자, 양팔 간격 살짝 모아놓고 그렇죠 이게 어드레스 셋업 그립 셋업 그랬으면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똑딱이라는 거예요 91년생이라 그랬었나? 괴종시계본적 있어요? 아, 아, 그탁 해가지고 밑에 서추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그리고 메트로놈. 메트로놈 이거 알죠? 그럴 때 똑딱 똑딱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걸 똑딱이라고 불러요. 진짜 네이밍 센스. 자 이건 뭐냐면은 계종시계 시계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스 잡아놓고 팔 잡아놓고 저게 트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자, 이때 보면은, 몸의 앵글의 변화가 없죠. 앵글의 변화 없이 하는 게 포인트예요. 똑딱이의 경우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 삼각형이 하나 생겨요. 몸에. 왼 어깨, 오른 어깨, 양손을 있는 지점.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생기죠. 자, 이 삼각형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몸이 옆으로 살짝 도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옆으로 돈다는 느낌이 조금 이상하죠. 그게 왜냐면은, 자, 몸 일자로 세워봐요. 자, 그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돌려봐. 자, 이게 몸이 옆으로 도는 거죠. 자, 이거를 그대로 있어요. 숙여놓고 하면 돼. 그럼 아까 그 자세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어드레스 때 몸을 숙여놓잖아요. 자, 그럼 지금 허리의 각도가 57도가 나왔어요. 그쵸?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깨를 이렇게 슥 돌려. 자, 57도가 그대로 유지가 돼 있죠. 자, 그 상태에서 어깨의 앵글이 36도가 나와. 자, 두 개를 합치면 얼추 90도가 나오죠. 이러잘 회전을 한 거야. 근데 이게 90도에서 틀어지면 틀어질수록 회전이 이상해진 거예요. 아...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회전을 해버렸어. 자, 그러면은 어깨의 앵글이 15도야. 그럼 두개 합, 90도에서 많이 벗어나죠. 이 앵글이 90도가 안 나오잖아. 자, 반대로 또 이번엔 파묻었어. 이것도 지금 90도가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서 있으면은 90도의 영도니까 90도 앵글 딱 나오죠. 그게 유지된 상태에서 돌아가면은 90도의 영도니까 90도 앵글 나오죠. 거기서 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그 상태에서 이 양쪽 어깨와 팔을 잇는 삼각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 시선은 공 공. 자 몸을 옆으로 돌리고 스탑 여기까지만 원래 위치 돌아오고. 자그 다음에 여기서 앞으로 나가고 반대쪽도 똑같이 도는 거예요 이런 공이 맞겠지? 네 이런 거예요 절대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동작들 중에서 공을 치는 동작이 없어 근데 여기서 좀 쉽게 하려면 어깨로만 움직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되게 뻣뻣하고 힘들었죠 다시 자세 잡아봐 이번 대충 잡아도돼 어깨가 움직일 때 양팔을 이쪽으로 밀어봐요 아까보다 조금 편하죠? 반대쪽으로 움직일 때도 양팔을 밀어봐 아까보다 조금 편하죠? 어깨만 가지고 쓰려면 힘들어요. 어깨랑 팔을 같이 써주면 돼요, 이게 자, 두팔 뒤로 밀어내고, 살짝. 반대, 살짝. 이렇게 맞고 지나가잖아. 이게 포인트예요. 양팔이 모여진 상태에서. 자, 어깨 회전하면서 두팔 살짝 밀어내고, 반대. 이렇게. 자, 양팔 모여진 상태에서 어깨 돌면서 보내고, 반대, 보내고. 오케이. 훨씬 나아요. 응. 대신에 지금도 하나 아쉬웠던 게, 자, 잘 갔어. 되게 잘 갔어요. 반대쪽으로 오는 것도 좋아. 여기서 보내려고 오른쪽 어깨를 밀어넣어 이렇게 그러니까 몸이 이쪽으로 딸려 오죠 여기 보면은 척추가 기준점이에요 척추를 기준으로 되게 잘 돌았어요 자, 반대쪽으로 갈 때도 척추에서 돌아야 돼 근데 이게 지금 척추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옮겨 올라 그래 갔다가 이쪽으로 옮겨 올라 그래 그것도 옮겨 올때 다시 한번 자 갔다가 이쪽 사이드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가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가 이거 할 레벨은 아닌데 했으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척추 기준으로 이쪽 사이드를 이렇게 보내려고 그래 느낌이 다르죠? 이쪽 사이드로 갈 때랑 이쪽 사이드로 갈 때가 여기서부터 여기 간격은 멀죠 지금 이건 스윙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멀어야 돼요 절대 가까워지면 안돼 자,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은 가깝죠 자, 근데 이거는 가까워진 게 유지되면 안돼 가까워진 게 유지되면 이렇게 되겠죠 뭔가 좀 이상하죠? 자, 먼 상태 유지하면서 가까워졌던 게 멀어지는 거예요. 자그 상태에서 다시 가까워져서 공이 맞고 이쪽으로 다시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계속 멀고 있고 요렇게 그렇죠. 어깨 살짝씩 돌면서 다시 자 손잡고 어깨 돌면서 멀어지고 반대쪽으로 돌면서 멀어지고 이렇게 돌면서 멀어지고 반대 돌면서 멀어지고. 오케이. 이러니까 공이 조금 더 힘이 받죠? 네. 쉬지 말고 이렇게 동작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자, 돌면서 멀어지고, 반대, 돌면서 멀어지고. 그렇죠. 방금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자, 회전을 할 때. 자, 수업 잡고. 자, 두팔 이쪽으로 밀어내보세요. 근데 오른쪽 어깨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제자리죠. 자, 근데 다시. 아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다시. 자, 저쪽으로 밀어봐요. 왼쪽 어깨가 미니까 딸려가죠. 아... 네, 몸이 오른쪽을 쓰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 자, 그러면 이번엔 저쪽으로 가볼게요. 자, 가보세요. 몸이 딸려가죠? 네. 자, 다시. 자, 팔 미세요. 제자리. 체가 오른쪽으로 갈 때는 나도 오른쪽을 쓰는 거야, 이렇게. 체가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기 시작하죠? 그럼 나도 왼쪽을 쓰는 거야, 이렇게. 이때 허리 살짝씩 써도 되는데, 허리도 똑같아요. 자, 자세 잡고. 자, 어깨 움직여봐요. 허리도 오른쪽이 살짝 움직이는거예요 반대! 왼쪽이 살짝 움직이는거고 이렇게 구기운동 다른거 해본거 있어요? 예, 최근에 스쿼시 스쿼시 스쿼시 할때 중요하게 얘기하는게 첫번째가 스윙이죠 히팅이 아니라 스윙이죠 네. 똑같아요 히팅이 아니라 스윙이야 그리고 두번째가 스텝이죠 우린 그게 하체야 그, 그리고 스텝을 우리 걸로 바꿔서 얘기하면 체중이동이라고 얘기하는거예요 체중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나가면서 때리잖아 스쿼시 아니면은 뭐 치는 방법에 따라서 오른쪽에 잡아놓고 깎아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왼쪽으로 나가면서 밀고 나가면서 치는 것도 있을 거고 어쨌든 그거를 우리는 체중이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채가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 사이드를 쓰면서 오른발이 딱 밟혔다가 대신에 제자리에서 오른발이 밟히더라도 이렇게 밟히는 거랑 오른발에 압력은 들어가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자 그래서 왼쪽으로 보낼 때 왼발을 밟고 이렇게 자 그럼 오른발바닥을 꾹 밟으면서 몸을 돌려봐요 조금 편하지? 자 왼발 밟으면서 몸 돌리고 좀 편하죠? 자 잡고 그렇죠 자 완만한 원을 그리면서 체가 뒤로 빠지면서 몸이 오른쪽 밟았죠 오른발 자 왼발 밟으면서 왼쪽 이렇게 그러니까 동작이 자연스럽게 커지죠 이때 팔이 펴져 있어야 돼 그렇죠. 자, 오른발 밟으면서 오른쪽, 왼발 밟으면서 왼쪽.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허리도 살짝씩 움직여도 돼요. 자, 여기가 통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오른발 밟으면서. 그렇지. 자, 반대쪽도 여기가 통으로 움직이는 거야. 왼쪽. 조금 편하죠? 네. 이렇게. 자, 오른발 오른쪽, 왼발 왼쪽. 자, 오른발 오른쪽, 왼발 왼쪽. 다시 몸 앞으로 숙이고. 그렇죠. 자, 그대로 있어봐요. 자 이때 몸이 살짝 왼쪽으로 기댄다는 라 느낌이 살짝만 들면 돼요 네 살짝 약간 짝다리 짚는 느낌 자그 상태에서 골룸 되지 않게 자 일자로 쓰고 일자로 일자로 편하게 턱 들고 있고 자 시선은 공턱 응. 살짝 든 상태에서 살짝 내리 깔아 본다는 느낌 그렇죠 자그 상태에서 어깨 움직여 볼게요 이런 턱이 안 움직이잖아 그쵸 자 근데 공 다이렉트로 봐봐요 턱이 움직이지 움직이면 절대 안 돼요 턱이. 높아야 돼 턱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자턱 들고 턱 들고 그렇죠 자그 상태에서 자 어깨 돌면서 오른발 갈고 반대 이렇게 스피도 알아서 살죠? 네. 이래 세게 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 서브 잡고 자 양팔 뻗어진 상태 유지 두 팔은 저선 따라서 밀어내는 거예요 여기 그 초록색 선 자, 오른발 밟으면서 어깨 왼발 되게 쉽게 잘 맞죠? 네. 네 속도도 생각보다 잘 나오죠? 네. 자, 우리 여태까지 쳤던 것 중에 제일 멀리 갔어 21m 아. <웃음> 요게 지금 거리에요 그리고 요게 본인 채를 휘두른 속도 간단하게 얘기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좋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똑딱이를 하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은 동작을 조금 더 키울 거예요. 어디? 허리까지 지금은 체가 무릎 높이까지밖에 안 오죠? 이걸 허리 높이까지 보냈다가 허리 높이까지 보낼 거예요. 그럼 몸이 조금 더 많이 써져자그 다음에 할게 여기서 손목을 꺾는 코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쭉 허리까지 와서 손목 꺾고 그럼 절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프 스윙이라고 부르고 이거 보면 은 영어 알파벳 L 닮았죠? 반대쪽으로 넘어가 여기까지 여기도 영어 알파벳 L 닮았죠 그래서 이거 L2L 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여기까지 어떻게 해? 마저 가는 거지 반대쪽도 마저 가고 이렇게 피니시까지 이게 풀스윙 그래도 오늘 알려준 것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까먹어도 되니까 첫 번째 스쿼트가 아니라 엉덩이 고정이고 상체 숙이고 무릎 숙인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그립 잡는 방법 세 손가락으로 잡아주고 엄지로 눌러주고 틈에 껴주고 엄지로 눌러주고 이것만 기억해오면 은 다음 시간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끝낼 건데 네. 끝내기 전에 네. 맛보기로 다음 시간에 할거 아까 얘기했던 손목 꺾는 거 네. 그거 한 번만 알려줄게요 아네네 네, 자세 잡아봐 주세요 자쭉 밀어서 60도 반대 <웃음> <웃음>